오미 어디 갔어, 오미? 오미 어디 갔어? 아까 들어온 거. 아 이게 어! 아, 뭐야? 이렇게 아, 뭐야? 적텀합니다. 근데 검은색 입은 것도 있고, 좀 빠지긴 한거 같아요, 형님, 확 아. 일단은 이거 한번 들어볼래? 헤드리프트처럼 자세를 낮추면서 해봐. 어, 엉덩이도 낮춰, 엉덩이도 낮춰. 그렇지. 그다음 그리고 들어봐. 오케이. 어차피. 무겁다, 무거운데요? 가슴까지 그, 들어봐. 오케이 오, 어깨 위에 올려봐 오케이 빵 떨어뜨려 오케이 아. 자 코에 두고 그렇지 응, 가슴 굿 아래 맞춰야지 그렇지 자 하나 둘셋 하고 어깨 오케이 떨어뜨려 아. 자 오케이 꽤 무겁지 근데 지금 네가 넌 모를 거야 이거 하면서 네가 너의 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썼어 어떤 기능인지 알아? 힙 드라이브라고 네. 너의 힙을 이제 쓰는 거야 모멘텀을 네. 이용해서 에너지를 할, 역도 역전수들이 이렇게 해서 힙 드라이브로 올리잖아 그치? 네. 그 무거운 무게를 그 무거운 무게를 위로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적인 그 역학적인, 역동적인 기능들을 네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정량화된 그러니까 정리가 잘된 운동기구 운동하잖아요 효율이 좋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인 운동이에요 특수한 어떤 손잡이도 없이 어떤 방법도 없이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내 몸이 어떻게 들어야지 더 가볍게 될수 있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될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진 않을 거고 특히나 이제 손으로 집게 되면 전완근이 많이 설득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피드백을 내가 좀더 줄건데 아예 마음 지금 운동한다고 오케이 나이스 중에서 아자 이제 자 다섯 개 남았다 쉽다 쉬워 쉬워 그렇지 잡고 오케이 네개잠온좋 잡고 뽑하고 오케이 세개 렛츠고 지금 너의 몸의 기능들, 갖고 있는 체력, 근력, 그리고 기능들 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깨우쳐야돼 어떻게 해야지 더 빠르게 할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이 무게를 어떻게 할 건지 괜찮아 괜찮아 아, 들어 들어, 빨리 들어 엉덩이 야 추고 엉덩이 야 추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올려 그렇지 오케이 올려놓고 던져 나이스 다시. 또 올려놔. 오케이. 호흡하고. 그렇지. Let's go. 자, 여섯 개. Come on. 너무 허리를 써서 그래.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네가 지금 팔 힘을 쓰잖아. 이렇게까지 올려놓을 준비해야 돼. 알겠지? 두 개, 두 개. 호흡해, 호흡해. 허리 좀 피고, 허리 좀 피고. 한꺼번에 상체 같이 들고. 그렇지.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지금 힘의 이동이 좋았어 자 하나만 더 남았다 렛츠고 하나 끝내자 하나 끝내자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수고수고수고 수고, 수고. 호흡해 왔어 1세트 남았어 굉장히 무게중심이 무게 중심맨 무게 아래 있잖아요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위에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또 몸의 기능들 이런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이 악물고 뛰는 게 아니고 하나에는 집중할 수 있게 점프라는 느낌으로 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몸에는 좋은 거예요 오케이 옳치 오케이 나이스 자 일곱 개갈길 멀어 다섯 개까지 그냥 이 악물고 해 다섯 개까지 이 악물고 해 몸에 품어 저거 그렇죠, 가르고 고! 오케이 자, 나머지 하나, 레츠 고! 연결! 오케이 자, 이제부터 다섯 개진재 운동이야 이제부터 운동이야 여기서 그만두면 그냥 힘든 것밖에 없어 여기부터 네 기능 향상시킬 거야 레츠 고! 집중해! 올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잡아! 오케이, 라이트두개 물어! 그렇지! 오케이, 마지막 하나! 하나! 레츠 고! 이지고 와! 그렇지! 집중하고 마지막 하나!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일단 오늘 원세션 끝났고 호흡하고 물 마시고 오케이? 목적은첫 번째로 우리가 5주간 진행했던 컨디션과는 다르게 그니까 러그 기존의 매너리즘을 깨는 것그 전까지는 이제 꾸준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걸 배웠다면 오늘은 그 모든 한 가지의 에너지를 한 번에 응축해서 낼수 있는 그러한 익스플로시브 훈련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낮은 무게 75파운드로 할 거야 그걸 들고서 걸어다니는 훈련을 할 거야 하고 잘하고 있다! 잘한다! 호흡은 아, 네. 계속 후, 해주는 거야 그냥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거다 금보따리 들고 집에 가는 거다 집에 가서 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호흡 아, 네. 자, 이제 이거 하면 두 바퀴야 아니, 너가 느꼈다시피 걷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그렇지? 근데 돌때 아마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거야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호흡, 호 호흡, 호흡, 오케이, 내려놓으세요. 너는 그냥 저기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쉽지? 근데 형이 너의 진로를 방해할 거야. 그러면 형은 견디지 않을 테니까 형은 비켜가, 오케이? 비켜가, 오케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몸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거든? 그것이야.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s go, let's go. 오케이 좋아 좋아. 걸음걸이 좋아.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괜찮아. 어, 밀어도 돼. 밀어도 아이. 돼. 그렇지. 오케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냥 밀어도 되고, 피 l 가도 되고, 빨리 뛰어와도 돼. 상관없어. 그렇지. 이제 안바퀴 남았다. 렛츠고! 하나 좋아 좋아 집중해 집집해집중하고 m a n a m a j a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 하나 a j a 하나 하나 하나 n a Hana, Hana, h a n 아 그래도 밀기 할때 비하면 천국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웃음> 오늘 훈련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좀 재밌게 좀 감이 좀넣고 좀 다른 방식을좀 넣었거든 어때? 기분 좋게 운동했지? 아 근데 끝날 요즘 좀 늦게 는 건데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좀 중간 때부터는 좀 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운동이 그, 쿨다운만 하고 오늘 여기서 끝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나머지 우리 3주 끝내자 오케이? 네. 네. 자 오늘 게 오늘 끝! 네. Take it back. She a i p a g i n e with the roof on b u m p t this jam back in Tucson Think I got to get a move on Never had much to lose But you could do better with me In the middle of the road Or the back of the Jeep So baby, let's not talk about it But I gotta know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I'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laughs> 아 e r c 내 이걸 봤어 알트리 아니 이렇게 하데안 이렇게 여기 아, 어. 도움 기로 했다니까 근데 <웃음> 안어 <laughs>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elp me down? I'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 o l l and I'm like, yes, man When you got me faint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